안녕하세요 호사턴드입니다 오늘은 짠 스팸 열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라면에 스팸이 아니라 리챔을 넣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스팸보다는 좀더 담백한 리챔을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리챔을 큼직하게 잘라서 구운 다음에 스프와 라면을 넣어주는데요 가운데 뚫어놓은 리챔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계란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스팸 계란찜도 만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대파와 후추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아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다 아이, 짠데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요 파한번 씹히니까 거의 예술인데요? 이렇게 미니미 버전으로 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꼭 해드셔보세요 근데 저는 리챔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 이거 스팸으 했으면 맛있었겠지만 너무 짜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 물을 좀 넉넉하게 하면 되려나? 그 이거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햄도 단백질이구나 아, 와, 맛있다! 여기는 이제 의리챔 위에 치즈를 올렸는데 치즈가 <웃음> 잘안 보여요 <웃음> 아, 치즈랑 잘 어울린다 미니미 버전 맛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니미 버전으로 한 입씩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굽지 않고 그냥 같이 넣어서 삶은 리챔이거든요? 부어서 넣는 게 맛있다. 밥 넣을까, 여기다가? 아,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 공기.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한번 해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내가 햄 같은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아참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대파 있어야 돼있어야 돼. 대파 빼면 안 되고요 후추 후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라면인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